여기가 네, 안난공 입구인데요 지금 케이블카도 지금 어희게 뭐 다니고 후 낚시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지금 낚시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케이블카도시는 분도 계시고 캠핑 와요 자자자자 자. 예. 저 계단이 저, 처음에는 조금 가파릅니다 지집탐방도 오신 성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처음 와봤는데 의외로 힐링이 되고 멋진 곳입니다. 모든 분들한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될것 같아요. 송도 해안 산책로는 쉼시 단련을 위해서 조성한 길이지만 한반도 국유의 전성기인 중성대 백각기 지층을 시기별로 하늘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남해안 수평선 너머를 도망갈 수 있는 세 군데 전망대도 있고요 재미있는 흔들다리 산책로 아래에 낚시터 등이 산재해 있어 송도 해안 산책로는 남남공을 찾는 이들에게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네요 송도 해안 산책로에는 태저감이 풍화해 서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물살의 영향을 받아 경사진 태적층을 나타내는 사층리 물결 흔적이 화석처럼 남은 연은 태적층을 뚫고 들어와 굳은 마그마의 암맥 등 다양한 지질 현상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해수욕장성도폭포성도해상다이빙대성도구름산책로 거북선, 남망대교 영도, 에, 해상 성도세부카 등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에, 일단 낚시분들도 계시고요. 해나무예요 확실합니까? 살나무지 예. 아, 지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지도 해수욕장이네요. 가족끼리 와서 함께 즐겨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어. 네, 송도그룹산층로입니다. 네, 성공과 제법 장소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거북선이라네요. 송도그룹산책 365일 걸으면 일년 안에 건강하게 만사 형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산 저 터널이 있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세요. 에이, 다복이라는데요. 다복이는 제복을 가리다 준답니다. 거북등에 앉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 복을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어디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요